식품산업기사 실기시험 문제지입니다. 문 공개된 문제입니다. 식품품질분석의 시간이 2시간 30분 시험시간인데 사실은 중간에 2시간 30분으로서 이 실험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품 공전에 의거해서 감독 위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 식품 공전은 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으로 적용하고 식품 공전에 해당하는 내용 외는 오답으로 채점하겠다. 그래 근거가 식품 공전의 근거를 가지고 채점을 하겠다. 그럼 식품 공전을 사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식품 공전을 보시되, 우선, 회분 정량 시험과 식염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 회분 식염. 그럼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은 회분 정량 실험을 하고 식염 실험을 해야 됩니다. 두 과제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회분 시험은 이렇게 회분 정량 시험을 하고 실험 결과에 따른 회분 함량을 계산하세요. 자,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 답안지에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 결과,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실험입니다. 두 시간 반에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험 데이터는 감독관이 제시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내용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식을 세우고 계산을 해서 회분함량을 답안지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제시된 시험 결과에 따라 자 회분량을 계산하는데 계산 결과는 이렇게 처리하라 그런 요구조건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세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서 기록은 하고 반올림했다는 걸 표시를 안올림하고 최종 제시하는 것은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이 요구조건 꼭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답, 답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뭐, 도가니 항량, 그 다음, 회화, 자, 탄화 시 가열됐다고 가정하고, 소요시간을 단축시행하여야만 이 실험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냉 및 항량작업은 1회만 수행하고 반복작업은 생략하겠다. 자, 그러니까 1회만 수행하고 반복작업은 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식염정량 들어갑니다 식염정량은 식염정량을 하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계산결과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답하세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염 1g을 합류하는 그러니까 1g을 함유하는 양의 금체를 취하여 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욕상에서 정발 건조한 후에 회화시켜서 유기물질을 다 태워 제거하고 남아있는 회분 속에 식염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걸 물에 녹이고, 여기 물이라고 정했습니다. 물에 녹이고, 그 녹인 물을 500ml로 이제 만든 다음에, 여과해서 10ml를, 여과액 10ml를 취해가지고, 지시약을 두세 방울 가하고, 0.02노말 질산은 용역으로 적정한다. 지시약은 무선 지시약 끓는 거는 찾아서 써야 됩니다. 여기서 식염정량에서 지시약은 크롬산카륨, 크롬산칼륨 지시약을 선택을 해서 두세 방울을 지시약을 가하라. 1ml 가한다 아닙니다. 두세 방울 가합니다. 자, 그 다음 수험생 유의사항 그대로 어, 여기도 한 나와있습니다. 보세요. 수험자 인적사항 답안지 작성은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라. 그 다음에 연필이라든지 빨강색, 청색 필기구 뭐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작성한 답은 0점 처리되니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흑색 필기구 이외에 뭐 어떤 연필이라든지 빨강색이라든지 청색 필기구 뭐 수정 테이프, 액,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만약에 답안이 정정해야 될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의 두 줄로 끊고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로 덧칠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는, 아, 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는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냥 거기에 계산 과정이란 얘기는 식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식을 세우고 시, 계산 과정 또 실험 데이터를 식 속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 값을 얻어라. 그 결과 값도, 아까 얘기해서, 자, 소수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 답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야 하나. 구하여야 하나. 이게 원칙이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 구하는 게 원칙인데, 개별 문제에서 만약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다. 앞쪽에 있었지. 그럼 그 요구 조건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응? 반올림 한값위 0이 되는 경우는 첫째 유효 숫자까지 기재하되 반올림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로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요구한다, 이렇게 기록하라, 그러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 해가지고, 이렇게 0.24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 이 말이. 소수 자릿수 요구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단위가 없이 수치는 그냥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있어 근데 단위 없는 수치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문제 요구 사항의 단위가 문제 요구 사항의 단위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단위 있더라도 단위 이렇게 쓰는 것을 습관하세요. 그러면은. 계산이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단위만 봐도 아, 내가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확인이 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당연히 실험과정 또 채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식품공전 2회 시험 방법은 오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험자 간의 불필요한 대화 행동은 삼가하세요. 그 다음 실험기구 시설 파손이나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특히 신체 시약이 닿았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만약에 눈에 뭐 어떤 시약이 들어갔다든지 몸에 묻었다든지 하면은 저 뒤쪽에 그 세안 시설, 그 다음 샤워 시설도 있어요. 입실 후 수험자는 시험위원회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는 손을 들어 시험위원에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대 기구 정리 상태도 채점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척, 정리, 정론 유의하십시오. 시험 공정성을 위해서 실험은 수험자 당 1회만 시행하여야 하며 재실험을 위한 직업재료 추가 직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험 시간 내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그 다음 기권, 중간에 도중에 기권한 경우 그 다음 실격, 실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실험복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 과정에 응시하지 않았을 때그 다음 시험 중에 시설 장비 조작 또는 재료 취급이 미숙해서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실격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실험 과제의 경우에서 답안지의 수험생 본인이 수행한 시험 결과 값이 아닌 임의의 데이터, 임의의 데이터 혹은 추정 데이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하 답안지의 얘기입니다. 답안지는 제출해야 되고 나머지 시험지 이거는 내가 공개 문제 공개이기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는 저작권상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문제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 출판하는 것은 저작권을 행, 침해하는 행위 일체행위를 검합니다 이게 지금 공개된 자료인데, 이게 뭐 그렇게, 어? 자, 직업재력 목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라면 시료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라면, 그 다음에 유산지, 여기는 간장, 0.02 노말 질산은 표준용의 역가 표시, 팩타 표시 라벨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지시약 세개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자. 지금 여기 같으면 간장 경우에 질산은 표준용액, 시약, 지시, 필요한 지시약, 크롬산, 카륨 용액. 자, 이걸 세개 중에 하나 지시약병에 각각 담아서 라벨을 붙여서 제시할 겁니다. 셋 중에 하나 지시약 선정하면 됩니다. 자, 크롬산 카륨, 간장, 크롬산 카륨. 그다음 페놀프탈레인 언제 쓸것 같아? 그래. 펠링 시약은 사실은 그냥 제시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미생물에서도 뭐 마찬가지. 미생물도 미생물 두 가지 시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해요. 일반 세균이냐, 아니면은, 대장균군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자, 액체 시료로 액상 유산균 음료를 주고 나서, 자, 유산균 표준 한천 배지에서, 표준 한천 배지에, 이제 유산균 배양을 위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캡튜브 줄 거고, 패트리 디쉬 줄 거고, 멸균 뭐 에탄올 키마이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테이블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에 있는 거는 수분 정량, 이게 짝이에요. 자, 수분, 그다음 표준용액 그 다음 표준 용액 조제. 지금 이게 짝입니다. 수분 정량, 표준 용액 조제. 앞쪽에 회분, 그 다음 시경 정량. 이게 짝입니다. 다음, 미생물에서는, 앞쪽엔 일반 세균이었고, 음? 똑같은 게 지금 나와있네. 대장균, 아, 대장균, 어, 아,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시험, 정성, 배지, 추정, 완전, 확정, 추, 확, 추정, 확정, 완전시험, 추학환시험 배지 중에 어떤 배지를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대장균군 검사 사진을 갖다가 제시를 할 거예요. 사진 제시했을 때그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된다. 응? 제시된다.